여러분들 오늘 용산 청사에 아주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셨습니다. 천안함 46분의 용사와 한준호 준위 또 연평해전의 6분의 용사와 연평도 포격전의 두 용사의 명복을 빕니다. 그리고 유가족께에도 더욱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울립니다. 제가 현충원에서도 현충일 날 말씀을 드렸지만 나라를 지킨 영웅들을 제대로 예우하고 유가족들을 억울함이 없도록 따뜻하게 모시는 것이 정상적인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.